선공이 막아야 된대, 그렇죠. 후공이 유리하니까 선공이 막는 카드를 내야 돼. 본인이 사기쳐 놓고도 어이가 없죠. 이게임 유이왕이 손열지도 녀 지금... 막았는데? 이건 못 막는데? 어, 나 진짜 모르겠다 이게 뭘까? 그치, 거기로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더 상대 본체. 상대 본체. 아 거기 말고 상대 본체 들어가. 상대 본체. 그치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더 들어가 한번 더. 그치. 요그 요그 요그 요그 요그 요그 요그 요그 요그 요그 요그 요그 요그님 또 해내셨다. 다 쓰면 어떡하려고 손 타잖아 이런 또 이런 좋은 아름다운 그림이 있나요 다시 로 부장폭풍 제발 타오리산 헤헤 <목소리> 스님 <목소리> <목소리> 헤헤 가 필드 다 지워. 클리어 더 웨이 목조르기. 오은히 준비해 두아영히 준비해 을 준비해 두라오 준비. 들어가라. 가자! 오나라 함 나와주라 함 나와주라 상대가 저렇게 시간 주는데 나와주라 어? 야 모른다 어? <웃음> 잠깐만 됐다 야한턴만 살아봐 한턴만 살아봐 야한턴만 살아봐 진짜 야한 톤만 살아봐 잠깐만 아, 나와라 끝은 와 이거 뭐야? 이거 <웃음> 우와, 와, 대박!